아빠는 <웃음> 어떤 드레스를 입었으면 좋겠어? 우리 딸이 뭐다 이뻐 생각이 없어 다 이쁘다는데 거기다 되고 생각이 없다고 하가 어떡해? 엄마도 드렸을 때 같이 가긴 했나? 아빠? 어, 같이 갔지 뭐 사람은 무슨 어디였는데 기억해봐 몰라 이사람자리 이렇게 타진 거 있고 두 개인가 골랐었어 그때 엄마가 기억 못하면 어떻게 물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지지 엄마는 어딘지 알아? 예식장에서 했어 그냥 나 다른데 간게 아니라 예식장 <웃음> 드레... 그냥 그예식장 있는 들에서 빌려 입었어. 예지가 컸어. 내가 뭐다 이렇게 옷 비닝까지 당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커지. 응. 어디로 가는 건데. 정당거기 어디야? 근데 무슨 이나 걸려. 세 군데로 가. 근데 지금 네 군데야. 왜냐? 화장을 하러 가잖아, 지금? 화장을 왜 해보냐면 우리 제 출장 불렀잖아. 우리가 검증이 안 됐으니까 한번 내가 샘플로 받아보고 완전 이거 뭐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은 웨이브에서 그냥 하나로 밑으로 내려. 내려. 내리는 게 좋죠? 네. 어차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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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시에 하나, 5시에 하나. 3번 룸, 3번 룸으로 가. 엄마 커피. 둘러봐야지. 엄마 진하게? 어,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 너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음,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요런, 요런, 요런 느낌. 느낌이나 음. 이런 이런 것도 예쁜데. 음. 아니, 모르겠어. 뭐, 근데 모르겠어. 뭐. 근데 이게 보는 거랑 입는 거랑 너무 다르다 그래가지고. 음. 너무 다듬지 않겠지? 아니 까 그러니까 어울리는 게 내가 예쁜 거랑 이거는 약간 A라인이고 이거는 뭐 네. 세미모메이드 형식이에요 흐르는느낌이에 그래. 나는 이런 게 좋을 모매드. 것 같아 네, 저도 네. 저 이런 거는 아니것같 어, 네, 키가 크시고 이래서 사람이 거해 볼수 있어 이서 네. 이런 거. 거 이런 식으로 세미모메이드 음. 그리고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거 이런 거 음. 실크 음. 음. 음. 근데 이거는 음. 너무 두꺼워 보인다 아, 우리 어, 양이 안 어, 맞아요 어. 약간 좀 어, 흐르는 거 흐르는 거어 거. 이거 예쁘다 좀. 아, 이건 괜찮아 이건 도비식 고식 이거 이거 괜찮네 아까그 거니까 음. 음. 네. 피하는 거를 한번 잡으면 음. 제가 볼 때는 부인액은 피하시는 게 아, 나을 것 같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몇 정도 되시죠? 74요. 7 4도시행님은 어떻게 되세요? 94요. <웃음> <오, 웃음> 어, 실행이 <웃음> 네. 진짜 크시네요. 맞아, 엄청 크시네요. 어, 우리 일단 예식이 5월 25일이라 네. 어, 날씨는 따뜻할 것 같고, 네. 네. 예식 장소 어디세요, 그러면? 어, 자택에서 하세요. 인천을 가지고 계세요. 자택에서 세요 택이 어, 어디? 일동이요. 포천, 일동? 포천시 일동면. 비즈만 아니면 비즈만 네. 번쩍이는 스타일 네. 비즈만 조금 네. 제외를 하고 볼게요. 네. 우리 네.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아네 <웃음> 선생님. 어, 어, 어, 되게, 그래서 요새 해는신이 네. 아까 화에서찍어던 어, 그런, 네. 그런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의 레이스느 사진을 또볼수 있어요. 신님자 고개를 돌리셔서 베일도 어. 쭉 내려다 봐주시고 음. <웃음> 이상하지? 어. 머리 염색하고 왔으면 예. 예뻤을 것 같아. 예. 괜찮네. 아니, 염색을 더뭐 검은색으로 해야 되나? 이게 생각을 할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거 저거. 그 네. 색깔도 네. 예쁜 것 같아. 밝은 게기이아요더리 엄청 잘 보여요. 어. 어. 너무 음. 밝으면 음. 아니고 지금 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웃음> 예쁘다. 예쁘다. <웃음> 예쁘다. 예쁘다. <웃음> 몸매 드러나는 게 <웃음> 네. <예쁘네. 웃음> 이번에는 오간자 실크. 네. 왜 너무 꽉 맞아? 아 타이트에서 일별에 비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해서요 아무래도 소재감도 그렇고 원래 네, 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예쁘긴 예쁘다 예뻐요 아, 저도 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음. 더 고급스러워 보 음. 아니 일단 키, 키가 되니까 좀더무한게 음. 귀여운 거 보다 허리가 쏙 들어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아까 잘안 보여요 엉덩이 힙이랑 이게 네. 지금 보여주시는 게 음. 하고 예쁘고 트로피 같이 또뿌도 어, 화사한 톤핏이 어, 아, 이렇게 되니까 있나? 또 아, 느낌이 다르네비즈감과 다르네. 네. 레이스로 화사하게 디테일이 올라간 느낌이고요 음 시술한 느낌의귀입깜 반짝반짝한 봄 신부 같죠? 청초. 네. <웃음> 네. <웃음> 그쵸, 청초한 느 <웃음> 청초한 느이제 빼면은 간결한 네. 실크랑 네. 이렇게 포인트 있는 느낌이랑 네. 어떤 스타일에서 노릴 수 있는 느낌이에요? 간결한실크전 그럼 우리 도비 씨 그룹, 네다 도비 씨 그룹이고, 네다 예뻐도 네. 네. 네. 끌리는 게 있으니까. 네. 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지쳐서 그랬다고. <웃음> 근데 누가 중심을 어. 못 잡아주면 어. 그렇게 네, 네. 그랬다고. 우리는 응. 좀 벗어 나왔어. 병합하예 그 우리가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음. 일반 분들은 다 음. 몰라요, 막뭐 이러면서. 모르는 분들 많아. 친권님들. 아 내가 이게 뭔는지 저겨만지싶어 예? 아, 네. 그럼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거 우리 인센그레이션데 내가 이걸로 바꿔 볼게요. 네네 네. 훨씬 나요 어.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비슷한 걸로 딱 찍어 가지고 아, 네. 마음이 아, 네. <웃음> 취향이 아, 명확해. 져서 네, 그러니까 좋아요. 이미 네. 명확히 잡아보고 있으거 감사합니다. 그게 잘 그런 거같은되죠 여기는 신 아, 네. 네. 그런 거네. 게차르르차르르 그러다 났지?